올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많은 점포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체육시설, 학원, 다중이용시설의 매출 감소율이 극심하여 이번에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설명드리면 우리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중 2019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에서 4월의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된 월이 있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개장 지원 사업은 증빙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며 지원 항목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는 제외되며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관리비 등에 지출한 비용이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번 재개장지원사업이 골목상권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시에서는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